그니까 구독 좀해 롱롱의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곳에 와있냐 어쩌다가 이번 기회로 패션위트 얼킨 브랜드에서 모델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패션위트가 진행이 되는데 패션위트의한 모델로서 살수가 있게 돼가지고 촬영을 왔는데요 정인이 같이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데 네, 오늘 영사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죠 관리를 <웃음> <웃음>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난이는 변신 중한 중간 단계까지 온것 같아요. 염색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맞아. 어제. 어질... 아, 검은색은 아니지. 흑갈색. 가메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허니일상도 <웃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했는데요>. 다행 <웃음> 여러분, 아직도 대만되었으 워킹 배우러 갔대요. 네 맞으세요? 응. 글씨 너무 못하는데잘 써봐 이미 끝났어 네. 어제 뭐초등학생이 왔는데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어, 너무 흔어가지고어야 지금 아주 섹시한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군둥댕댕 착한오빠 세련이었 <웃음> 아 오늘 같이 함께 잘해봅시다 설현 씨. 아유, 얼굴이 아주 잘 생기셨네. <목소리> 얼굴 많이 담어야지아에서막멋 아이가님의 <웃음> <웃음> <웃음> p a s i o n love. <laughs> 잘했어 잘하던데? 어. <웃음> 아우디 아우디 아우가요우디 아우디 아우디 s 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다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 내가 <웃음>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이동댕댕과 허니 이형 채널 허니티비, 허티비 아, 그리고 허니 일상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야나 야, 나, 나. 너무 긴거 아니니? <웃음> 매운 네, 게 내가 등분해야죠. 네, <웃음> <웃음> <웃음> 연장도 섭세리야. <웃음> <쌍돼야죠. 웃음>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싱글이즈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인플루언서 <웃음> 이정한 연세력최순환입니다 <웃음> 네, 어, 서울 패션위크 2021년 SS 어, 얼킨쇼에 저희가 쇼 모델로 감탁이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네이버 TV에서 방영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동동등, 모모TV, 그리고 허니 일상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약간 모델 제비 해봤는데 되게 피곤해 보여요. 많이 아, 피곤해요, 응. 지금. 아니, 인사합시다. 정이랑 네, 점심을 먹고 이제 집 가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